안녕하세요.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은 네. 베이스 무료 나눔 아,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댓글이 48개나 돼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한번 뽑아 보려고 했는데 또뭐 많은 분들이 뭐 댓글에 적어 주시긴 했는데 네, 꼭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자 이분 비지... <웃음> 비지 이분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보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일단 당첨 축하드려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다른 분이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웃음> 아네 솔직히 좀 될까 안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서버가 은근 괜찮아요 원래 다른 서 근데 지금 좀 이벤트라서 네 아마 렉이 좀 있을 거거든요. 아 네.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댓글 올린 다음에 어, 어떤 다른 뉴비 분들 연락 와서 만약 동선되면 같이 하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한두분 정도 되시고 지금 이렇게 저랑 하고 있는 뉴비 분들이 한 일곱 분정도가되셔서 분들하고 이제 같이 좀 작은 차은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완전 기초가 없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노트런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계획이라서 음. 생각보다 조금 이제 대장성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저는 오너를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네.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아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어차피 뉴비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었고 네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뉴비분들 좀 도와드린다고 하시니까 네 같이 뉴비분들이랑 으쌰으쌰 하시면 될것 같네요 뉴비분들 초대하셔가지고 네 네, 뭐 보스 갈 준비 먼저 하셔야겠네 네 렉스 같은 거 미리 여기는 아, PV는 포드쿨이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던져 놓으셔도 뭐니, 이렇게 한 사람이 던져도 되니까. 아, 네, 렉스 알겠... 먼저 브리딩해서 안장 같은 거는 한번 빌려보세요. 정... 뭐, 어쩔... 뭐, 그럼 한번 빌려 <웃음> 빌려야 되셔야 될 거예요. 안장 같은 게 없어가지고. 네, 네. 그럼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이쁘게 네, 써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 자 이렇게 부족도 나눠드리고 뭐 PVE를 딱히 오래 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좀, 좀 아쉽지만 저도 말해, 도움 같은 거 PVE 처음 할때 도움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러면 다음에 또뭐 이런 제가 또뭐 베이스 같은 게또 얻어지게 되면 한번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